와, 와, 와. 피도 워낙 크시고, 목도 기시고, 예. 어깨도 좋으셔서. 대한민국을 빛낼 수 있는 탑 모델이 될수 있게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. 많이 지켜봐 주세요.